<웃음> <웃음> 아, 아잇. 아잇. 어. 리아야,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리아야, 진짜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몰라, 너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 하지 만 하나씩 언제 다해요? 이용하는 김에 다음에 좋죠. 우와, 맛있겠다. 오늘 메뉴는 생삼겹살이야. 야 맛있겠는데? 한번 구워볼까? 잘 먹었습니다. 어? 응? 잊지도 않았는데 먹었네. <웃음> 빨리 타 빨리! 아 빨리 타라니까! 다쳐 다쳐 빨리 좀 다쳐! 다치라고 다치라고 빨리! 엘리베이터야 빨리 다쳐! 아오 이미 다치고 있잖아! 흐바퀴 눌러 고장 나겠어! 어, 난못 기다려 난못 기다려! 아휴... <웃음> 음... 사람이 많아서 줄 서야겠네? <웃음> 어? <웃음> 뭐야 오빠 그냥 한쪽 응? 만 있으면 안 돼? 응? 답답 응? 응? 응? 응? 야! 아! <목소리> <목소리> 빨리 좀 가! 계단에서 미기적 미기적 뭐 하는 거야! 아, 오빠, <목소리> 그냥 좀, 어? 왜, 왜 이래? 어, 진짜 나 짜증날라 그래. 좀 천천히 좀 살아! 아니 네가 짜증이 난다고? 아니, 난 너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아니 나처럼 좆빨을 수가 없나? 뭐? 오빠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뭐래? 그리고 통계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의 참을성이 없어서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성공한 부자들 중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난 커서 큰 비즈니스맨이 될 거야. 비즈니스가 뭔줄 알아? 비즈니스? 응,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 너와 대화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나 먼저 가 빠이빠이 투빠이? 아, 짜증나! 저놈의 성격 고쳐버려야겠어! 아이 급하다 급해 잠도 누구보다 빠르게 하늘 오빠한테 끔찍한 고통을 선사시켜주겠어 어? 어? 일어났냐 성격 급한 오빠? 얘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풀지 못해? 어잉? 아...니... 오빠한테 끔찍한... 어? 네. 오빠... 한... 대... 끔직한... 어? <웃음> 어? 어차피 너왜말하도 말해. 지금부터 한국인은 못 참는 고통을 선사시켜 주지. 뭐? 어? 일 단계. 울샌들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서 이렇게 걷는다면 답답하지. 에이, 뭐, 뭐 뭐야? 별거 아니네. 별로 안 재직러인데. 하지만 내가 여기서 활을 들고 조금 더 지고 갈수. 어. 이렇게 걷는다면? 오, 오, 오, 오, 오, 오.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거미줄까지 걸고 물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걷는다면? 음, 그만 둬 괴로워! 으아. 어때 어때? 제발 <웃음> 여기서 꺼내줘! 제발! <웃음> 흠내라 많이 고생했어 이 시원한 물한 모금 마시지 않을래? 어, 어, 제발! 제발! 시원한 물! 어! 답답해! 냉수! 그래 그러면 이어어물약이 이걸... 거미줄에 걸려 천천히 천천히 저 바닥까지 도착하면 마실 수 있게 해줄게 어, <웃음> 어, 제발! 어, 그만! 너무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다고 미안 이제 뭐든지 천천히 할 테니 한 번만 봐줘 그래 오빠 이제부턴 뭐든지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는 거다 약속? 어디로 따라 아프면 여기 뒀는데 오빠 있잖아. 어, 어, 그 있잖아 그 내가 그 아끼난 그.. 어.. 그.. 그.. 그.. 뭐? 어, 어.. 어..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지? 어.. 그.. 그.. 그.. 그게 뭔데? 그.. 그.. 그게! 음..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그그뭔뭔 뭐, 뭐, 뭔지 대충 설명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데? 어이 내가 찾아줄게. 어이 답답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아니다 아 됐다. 어? 어? 답답해. 어이, 빨리 좀 말하면 안 되냐? 오빠. 뭐든지 천천히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아, 답답해 죽겠네 참교육 들어갑니다 응? 이런 o no. k